선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기쁨이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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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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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너희의 먹을거이가 되리라.또 땅의 짐, 모든 짐승과 어,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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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땅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나는 누구이며 또내 부모는 누구이고 내 부모의 부모는 또 누구이고 우리 부모의 부모는 또 누구이고 그 부모의 부모를 거슬러서 거슬러서 올라가면 그 최초의 사람은 누구였을까? 어, 정말 저는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음, 제가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하면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서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그냥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면 의뢰 알아야 할 기초적인 지식이다. 그리고 기초적인 지식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면 어, 하고 살아야 되는 모든 기본적인 행위에 속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태어났는데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도 알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태어났으니까 하루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나이를 먹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다가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죽고 나의 후손이 또 나의 대를 이어가고 그런 세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 알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보통하며 어, 신음하며 힘들게 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궁금해 보신 적이 없었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이 제 20대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20대 초에 인생이 무엇하며 어디에서 와서 무엇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저는 날마다 달에게 기도했었고 또 날마다 옥탑방에서 그 우연하게 받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성경책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읽었던 부분들은 요한복음부터 읽었기 때문에 신약전서, 요한복음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복음인데 교회 전도사님이 그 부분부터 읽으라고 하였기에 저는 그 부분부터 봐도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을 나중에는 심지어 찢어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그리고 따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갈피를 입혀서 저는 그것을 두고 다니면서 급기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외우기는 했는데 그 뜻은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이후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청주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그 기쁨과 그 신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어, 그냥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그냥 짐승처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고귀한 소식 이 기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을 창세기 일장으로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책이 어, 베스트셀러라고 그럽니다. 많은 책들이, 어, 많이 나오지만, 서점에, 그래도, 꾸준히, 꾸준히, 어, 성경은 역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이 없어서 읽을 수 없었다면, 어, 인터넷에 검색해도, 창세기부터 읽어주는 부분이 나오고, 또 창세기부터 볼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검색해서 보실 수도 있고, 오늘 성경을 굳이 보시고 싶으면, 어, 헌책방에 가도 음 그냥 일반 서점에 가면 되게 좀 비쌉니다. 성경책이 보통 한 3만 원대 합니다. 그런데 헌책방에 가면 좀 많이 싸게 팝니다. 헌책방에 가면 뭐 깨끗한 성경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보면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든 성경책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책은 기독교의 표준판이기 때문에 어, 읽기에 아주 편할 것입니다. 그런 책들을 사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렇게까지 할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음, 굳이 그런데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당장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인터넷에 창세기 1장 읽기라고 치면 아마 어, 많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읽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제가 만난 이 하나님을 그냥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피상적으로 알지 말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과 좀더 친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장세기 1장,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